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화면이 약간 달라졌을 겁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맥북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던 것 중에 제가 하나를 강의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 아직까지 여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수업을 배웠거나 아니면 우리 기초강좌를 순서대로 열심히 이제 보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색을 통해서 제 캐컷 강의를 어, 찾아내신 분들은 앞에 있던 강의들을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질문은 뭐였냐면 내가 편집을 하고 있는데 편집을 할때뭔가 여기 부분을 커팅을 해서 필요없어 가지고 얘를 지웠어요. 자 지우면 당연히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여기에 딸려있던 다른 자막들 이런 것들이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캡컷은 모바일 버전하고 PC버전하고 사용법이 약간은 다르거든요. 모바일 주, 중에서는요. 이렇게 자막과 영상이 기본적으로 싱크가 돼 있고요. 이 싱크가 풀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PC에서는 얘한테 어, 좀더 열려있는, 어, 선택권을 줬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과하셨냐 면 자막이 만약에 밀린다, 혹은 자막이 엉뚱한 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시면 세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연결이라고 돼있어요, 연결. 연결, 혹은 링크, 이런 걸로 표시가 돼있을 건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하얗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이 끊긴 거예요. 어떤 연결이 끊겼냐면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 동영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 트랙 있죠? 이 트랙을 메인 트랙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인 트랙만 유일하게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사운드라든지 이런 자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링크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리, 자막들 하나하나는 전부 다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를 탁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얘를 클릭 탁 했을 때 여기 미세하게 줄들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레이어 말고 메인 트랙과 딱 맞게끔 설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들이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무언가 메인 트랙을 선택을 했는데 이줄 같은 게 위나 아래쪽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연결돼있다 뜻이에요. 이 타이밍에, 딱이 타이밍에 이 자막이 나오게끔 세팅이 돼 있고 지금 여기는 줄이 없죠? 이유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얘는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자막을 쭉 선택해보면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밑에 영상을 터치를 해보면 이 영상에 있는 자막들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 기능입니다. 연결. 근데 얘를 껐어요. 자 끄게 되면 연결 관계가 끊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를 잘라버리겠다. 나 이거 필요 없는데? 하고 딜리트를 하면 얘네들은 그대로 있어요. 위치가. 딸려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언두를 하고요. 얘를 켰어요. 자 켜고 확인해보면 다 붙어있죠.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면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딜리트하면 앞으로 탁 옮겨지죠. 자 여기 두개 그대로 붙어있는 거 확인했죠.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통째로 지워버리겠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째로 만약에 지워버리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 자막도 사라집니다. 자, 이 자막 한번 잘 보세요. 이 자막. 얘를 지웁니다. 딜리트 하면 없어져요. 뒤에 건 딸려오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늘 켜놓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를 없앨 때 얘까지 같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자막은 여기 들어갈 게 아니라 뒤쪽에 만약에 들어갈 거였다. 그러면요. 이 자막의 위치를 세밀하게 맞추기 전에 일단 저는 얘를 잠깐 잘라내요. 자, 컨트롤 X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 아무데나 그냥 컨트롤 V에서 붙여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켜져 있죠. 이 상태에서 지우면 다 딸려오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고 얘가 들어가야 될 적당한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배치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얘가 마찬가지로 연결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자막들을 제가 보통 한 5초 정도를 이렇게 세팅을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5초 정도 넣었는데 지금 이 5초가 밑에 있는 이 영상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속도에 들어가면 몇 배속 이런 걸할수 있잖아요. 자, 지금 영상보다 두배 정도 빨리 돌려야 되겠다. 근데 자막은 미리 써놨어요. 자, 이런 경우에 두 배를 만약에 제가 올렸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자막들, 저 주황색깔 부분 잘 보세요. 자, 어때요? 영상은 2배속도로 빨라지니까 원래 시간보다 짧아졌겠죠? 그리고 얘도 잘 보세요. 짧아졌죠? 자, 원래대로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조정이 돼 있어요. 내가 요만큼 줄이겠다, 요만큼 줄이겠다, 응. 다 이렇게. 맞게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자막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한 2초밖에 안 나와서 휙 지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자막길이를 시간 화면에 있는 시간을 늘려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요거 설명 이제 됐나요? 이해 완벽하게 되셨죠? 이게 자막뿐만 아니라 영상에 메인 트랙에 있는 무언가를 눌렀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눌렀을 때 이렇게 가느다랗게 색깔이 있는 실선 같은 게 보이면 뭔가 연결이 돼 있구나, 그 연결 상태구나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야, 여기 마우스를 살짝 대면 자동 스냅 끄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스냅은 말 그대로 붙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자막이라든지 이런 영상 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 자이 위치랑 옮겨 봅시다. 자 어디에 딸깍딸깍하고 걸리느냐면요, 일단 여기 현재 위치 표식이라고 부르는 이 하얀 짝대기 있죠? 여기에 일단은 걸려요. 자두 번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이런 클립들, 이런 요소들에 딸깍하고 걸려요. 딸깍 걸리면 청록색 띠가 나옵니다. 이렇게 딸깍 걸리죠? 그 다음에 메인 트랙에 있는 무언가 하고도 끄트머리를 맞춰요. 딸깍하면 끝에 걸리죠. 마찬가지,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자동 스냅을 켰을 때가 편할 때가 있고 껐을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딱 붙이기는 싫고요. 약간만 떨어뜨리고 싶은데 이 자동 스냅이 켜져 있으면 딸깍하고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불편하니까 또 확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가서 찾아가지고 이 사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스냅 끄기, 켜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트랙에 마그네 극이라고 돼있죠? 마그넷도 자석이란 뜻이잖아요. 스냅도 자석이지만 마그넷도 자석이거든요. 자, 이 마그넷은 언제 쓸수 있느냐 하면 자, 중간에 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그넷이 켜있기 때문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없어지면 뒤에 부분들이 딸깍하고 달라붙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제가 지웁니다. 그리고 링크까지 켜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공간이 사라지니까 이 뒤에 있는 메인 트랙에 있는 요소들 영상 클립들 자막들까지 앞으로 땡겨질 겁니다. 딸깍 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컨트롤 Z에서 풀었어요. 자이 상태에서 또한번더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지워봅시다. 여기 자막들이 잔뜩 있으니까 요 부분 지울게요. 딜리트 땡겨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마그넷 기능을 꺼버렸다. 그러면 여기를 지웠을 때이 공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의도적이다. 그러면 쓸수 나는 여기 공간 비워놔야겠다. 쓰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냥 휙 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공간이 저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화면이 가, 갑자기 안 나오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원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보면 여기 건너갈 때툭 검은 화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미세한 부분이라서 내가 몰랐어요. 편집 작업할 때 이런 거 몰랐어. 확대했을 때도 생각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영상에서는 실수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그넷 켜기를 하면 이렇게 딸깍 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마그넷이 붙어 있을 때는 메인 트랙에서 뭔가를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하면 나머지 뒤에 있는 녀석들도 딸깍하고 붙었고요. 다시 내리면 그 사이가 벌어져요. 이마그네 기능을 쓰실 때는 이 링크 기능하고 같이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거 쓰시지 않으면 다 꼬여버립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얘를 제가 요거를 끄고 딜리트. 자, 그러면 위에 물려있던 자막도 사라져버렸네요. 자, 발견했잖아요. 그럼 바로 컨트롤 Z 하세요. 아, 그리고 이거 지워지면 안 되는데 약간 뒤로 당겨놓고 얘를 버리고 얘가 있는 위치를 또 찾아놓고 근데 이렇게 틈이 벌어졌잖아요. 이 틈이 벌어진 거는 지금이라도 고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틈이 메꿔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틈이 메꿀 때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위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위에 뭐 이렇게 레이어드 처리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때 있잖아요. 자, 그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메인트랙에 지금 메인트랙에 선택하면 자막들이 여기 다 붙어있잖아요. 그럼 얘를 지우잖아요. 메인트랙을 만약에 지우면 위에 자막도 다 지워져요. 왜냐하면 이 링크 이 링크 기능은 메인트랙에만 동작해요. 얘하고는 상관없어요. 얘를 지웠다? 아무 상관없죠. 얘 위치 바뀌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메인트랙에서 자 이만큼이 만약에 사라질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했다. 껐다. 지우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켰다. 지운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시되 레이어가 존재하는 어떤 합성, 뭐 이런 편집을 하셨다고 하면 요 위치는 따라서 움직이 않습니다. 이 메인 트랙에 얘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얘는 절대로 연결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얘까지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저는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 요 요소를 넣잖아요. 어떤 요소? 이런 거. 이런 요소를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넣었는데 편집을 막 하다보니까 이렇게 딜리트하고 막 하다보니까 요 뒤에 있는 녀석이 그대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몰랐다. 자, 편집을 만약에 이게 얘입니다. 이렇게 다 했다고 쳐요. 자, 이게 편집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근데 난 이건 몰랐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되면 모르잖아 이거죠? 나 여기 편집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렸거든요. 내가 레이어 편집으로 뭔가를 해서 이런 찌꺼기가 저기 뒤에 한참 뒤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하면, 얘는 어디까지 내보내기 하느냐면요. 여기까지 내보내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이 20분 정도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까만색 공백으로 와버려요 소리도 안 나고. 그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보내기를 하기 전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숙소를 굉장히 작게 해보세요. 잘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도 여기서 이렇게 긁어보면 얘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안전하게 렌더링 내보내기를 할수 있겠죠. 자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요. 자 여기 지금 스냅 기능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가 움직이면 딸깍 걸리거든요 여기에. 딸깍 걸리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아웃포인트로 잡아요. O를 누르면 여기가 아웃포인트가 됩니다. 만약에 I를 누르면 여기가 인포인트만 돼요. 자 이렇게 인아웃포인트를 만약에 잡아버리면 내보내기 했을 때 여기는 내보내기가 안됩니다. 여기에만 내보내기가 돼요. 자, 취소 버튼을 누른다. 자, 그리고 나서, 인점은 따로 안 잡아도 되니까, 아웃포인트만 여기를 잡는다. 그러면 뒤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여기까지만 내보내기가 됩니다. 이렇게 보내버리시면. 자, 요것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세 가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요거는 그냥 미리 보기 축이라는 건데, 이거는 저는 평소 때는 잘안 키지만, 마우스를 이렇게 대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할때 얘를 긁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마우스를 그냥 대면 뒷부분이 다 보여요. 근데 이게 편한 것 같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 자막을 하나 복사를 했어요. 자, 근데 원래 얘를 붙여넣어야 될 위치는 여기였거든요. 자, 여기에 만약에 이 자막이나 뭔가 음악이나 뭔가가 들어간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얘를 c t r l C를 한 다음에 c t r l V를 하잖아요. 붙여넣기로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 노란 짝대기가 있는 데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얘가 꺼졌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V를 하면 여기붙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할 때도 있고 편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단축키들이 있잖아요. 요런 그러니까 단축키들은 외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가로에 전부 다 있죠. 마그넷은 P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N 얘는 마이너스, 아, 물결 표시가 돼 있어요. 연결 끄기 그 다음에 여기는 S라고 돼있죠. 이런 네, 것들을 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요거 잡고 일일이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저기 아까 단축키가 뭐였죠? S였잖아요. 그러니까 S를 탁 눌러가지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잘 활용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였어요. 연결. 이 연결하면 잘못하면, 잘못 사용을 하면 편집했던 거 자막 다 꼬여버립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자동 스냅. 요거는 켜 두시는 게 평소 때는 굉장히 편해요. 켜 두시는 게. 그 다음에, 요 마그넷 기능. 메인 트랙의 마그넷 기능도 켜 두시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무작정 다켜 놓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초보 시절 때, 기초 강의에서는 얘네들, 요세 개는 어지간하면 켜 놓고 시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뭐, 질문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작업을 하셨다. 이거는 평소 때는 이렇게 돼있을 거예요. 캣컷을 키면. 근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얘를 껐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미리 보기. 요거는 단축키를 외워놓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우스를 딱 대면 확대 기능이 이거 맥이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이게 좀 틀리거든요.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가 조절이 될 겁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가 보이는 키들은 어 무조건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주 쓴다 그러면 그때만 외우세요. 그러다 보면 자주 쓰겠죠. 네, 그러면 눈들닷컴에이 오늘 여기는 같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